여기서출입습니다 <át��> <그거 flying away> <이 Hollywood> Pode ir por a 아, 진짜 너무 잘... <목소리도> 어성현아 내리면은 바로 뛰어가 알았지 지금 다 와갔다 송정역에 송정역에 송정역에 정역에 송정역에 송정역에 송정역에 송정에송정에 송정역에 송정역에 송 This is the o n g j o n g STATION. This is the nice station. Everyone, please get off the train. I'm going to give you a hand. I'm going to g e you a hand. I'm o i n g to i v e y o a h n 모겠습기다가 같이 하시어 다음 대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내려서 왼쪽으로 뛰어가. 자, 다음도 따라가. 어요지다 뛰어가. Thank you very much for y o t e w h o life a r t o e h train today. 자 조심해. 조아 너무 떨어지 시영 언 안녕. 안녕.